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시계를 리뷰하는 푸멘아침입니다 오늘은 파일럿 특집 시간 다섯 번째 리뷰입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시계들이 어, 단순한 디자인에 신성 좋은 파일럿 디자인 시계를 리뷰했다면 오늘은 복잡한 디자인을 갖췄지만 어, 괜찮은 스펙을 지닌 어, 어찌 보면 시티즌의 앞으로 그 레전드가 될 만한 현재도 잘 팔리고 있는 어, 베스트셀러 파일럿 시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시계 스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시계 모델 이름은 시티즌 BJ7010-59 이구요 어, 케이스 사이즈는 42mm 어, 두께는 어, 13mm 입니다 두께가 약간 있긴 하지만 어, 이 시계의 방수력을 감안할 때 어, 충분히 어, 수공 가는 두께입니다 어, 러그 사이즈는 22mm 고구요 어, 여기 이 길이인 러그트 러그는 48mm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어, 방수는 20기압 방수입니다. 여기 보면 WR200 이라고 적혀있는거 3시 방향에 날짜 바로 아래 적혀있죠. 워터 레지스트 200 팔 어, 팔러 시계를 차고 잠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20기압이란 방수 스펙은 사용자에게 충분히 어, 만족감을 주는 스펙입니다 무게는 풀사이즈의 스틸밴드 착용시 어, 150g대 후반 정도고요 제 손목에 맞게 저는 3코를 더 뺐을 때 140g대 초반의 무게입니다 어, 시계 다이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다이얼 외곽에 그 여러가지 단위의 이 계산자들이 있는데 이 계산자들을 통해서 어떤 비행기의 그 거리와 속도 그 다음 비행기의 어떤 오일의 양들의 단위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8시방에 이 크라운을 돌려 가지고 뭐 눈금이랑 눈금 간의 계산을 통해서 시간당 뭐 연료의 소비량 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비행거리 혹은 뭐 비행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과거 수십년 전 전자장비가 지금 만큼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어떤 고전적인 그 아날로그적 계산 방식이지만 현재처럼 그 자동 항법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는 그냥 하나의 어떤 디자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에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3시 방향에 여기 날짜창 24일이 있고요 보통 시계마다 있는 기본적인 시침, 문침, 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그 핸즈 이외에 그 어, 24시 핸즈가 있는데요 여기는 빨간 비행기, 여기는 하얀 비행기 그게 이제 24시 핸즈인데요 이게 독특한게 이 좌측으로는 그 반원형으로 24시를 표시하고 이 24시 표시를 이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이 다른 빨간색 비행기랑 여기 하얀색 비행기 이어 이런 색깔이 다른 비행기 모양의 어떤 인디케이터 모양으로 어 24시를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지금은 이게 오후 아니다 오전 9시 를좀 지나고 있네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게 되게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어, 이 시계에서만 볼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따 시간 설정할 때이 어, 인디케이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인덱스는 바 인덱스 고요 어, 인덱스 끝부분에 야광이 있습니다 어, 핸즈는 두툼한 모양의 소드 모양 핸즈고요 핸즈 전체에 야광이 발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야광 테스트할 때 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이얼 색은 검은색인데 어, 다이얼 안에 있는 여러가지 이런 프린팅은 어, 전체적으로 흰색이 많은데 일부 돋보이는 부분은 뭐 빨간색으로 어, 프린팅으로 처리했네요 어, 이 정도의 두 가지 프린팅 색을 선택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린팅 색깔을 세 가지 정도라면은 조금 정신이 없었을 것 같고 한 가지 색깔로 했으면은 너무 좀 답답하게 프린팅 내용이 좀 구별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와 어, 브레이슬릿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어, 무광 인데요 그 유리 옆에 이 케이스 유리 바로 옆에 이 케이스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용두가 있는 옆면의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뒷면의 이 케이스까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레이슬릿 이 어떤 부분까지 어 동일한 방법으로 어 가공된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다이얼 디자인과 대비되게 이 브레이슬릿이랑 이 케이스의 가공은 일괄적으로 그냥 무심한 듯 무광의 가공을 통해 뭔가 이런 남자의 시계라는 것을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가공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옆면에는 이쪽이죠. 크라운 가드와 함께 이 크라운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크라운을 보시면 여기 옆에는 이 프로마스터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요. 어, 크라운 이 손,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홈이 파여 있어서 이 조작할 때 손가락이 어 미끄러지 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짐작하셨겠지만 이게 200m 방수라서 어 스크류다운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 방식의 스크류다운 크라운이라서 그냥 이렇게 뺀다고 뽑혀지지 않고요. 이렇게 시계, 아, 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통하고 용도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죠? 아까는 이 틈이 안보였잖아요 다시 넣을때는 힘을 주고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 스크류다운 크라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빼는 방식의 크라운 보다 방수력이 좀더 뛰어납니다 어 브라우 브레이슬릿을 좀 보겠습니다 이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굉장히 가공이 잘된 상태를 보여주며 특히 뭐 날카롭거나 딱히 어뭐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폴리싱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은 반원 형태가 아닌 약간의 어떤 물고기 모양 같은 유선원, 유선형의 가공임을 볼수 있죠 옆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 브레이슬릿의 간격이 이렇게 크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착용시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고요 이 브레이슬릿의 이런 바디마디 이안 보이는 부분도 이 가공을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보통 이브레이슬릿 마디 안쪽에는 가공을 안한 시계들이 많거든요. 저가 시계들 중에는. 근데 이 안쪽도 보시면은 가공이 굉장히 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버클을 좀 보자면 이 푸시 방식의 이중 버클인데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 이렇게 눌러서 어, 빼는 이 푸시 방식 시계 이중버클인데, 어, 이게 이 시계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세 조정이 두 칸이 있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질할 때 손목에 맞게 세심하게 줄질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여길 보면은 이 좌우버클을 연결해주는 이 스틸 재질의 부분이 이게 되게 두껍게 했거든요. 이 저가시계의 경우 이 스틸 재질 연결 부분이 되게 얇아 가지고 요거랑 좀 모양이 달라요 음... 세이코도 그렇지만 이 시티즌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계가 저가시계에도 이런 이중 푸시 버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계가 풀리지 않게 견고함을 더해주고 이렇게 푸시를 해서 시계가 이렇게 풀러지도록 쉽게 풀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떤 편의성도 갖췄습니다 스위스의 상당수의 저가 시계들이 이런 이중 버클이 없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푸시 버클이 없는 것도 많구요 이렇게 이중 버클이 없는 시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 야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강을 시켜볼게요 자어 일단 인덱스 12랑 6 부분과 그 다음에 12와 6을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의 끝 부분에 이렇게 야광점이 있어서 어, 밝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침이랑 분침에 또 역시 야광이 발려져 있어서 이렇게 큼직하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침이랑 24시 어, 핸즈에는 야광이 특별히 어, 발려져 있지 않네요. 이게 지금 약간 밝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두운 데서 보면 실제로 이 영상만큼 밝진 않은데, 어쨌든 충분히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시각을 판별할 정도의 어떤 야광 밝기를 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축광을 해볼게요. 자,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그 제가 차 보니까 새벽녘에 불이 다 꺼지고 아침 막 동틀 때도 시간을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야광의 어떤 지속성이 지속되더라고요자 야광,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자 조작법과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24시 핸즈 기능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티즌 에코드라이브 시계들과 조작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이게 침만 따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분을 많이 안 돌려도 되는 어떤 편리함도 있습니다 어, 일단 크라운을 1단으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돌려서 이렇게 뽑아내고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 1단으로 뺀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날짜 조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단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1단을 뺀 상태에서 이렇 위로 돌리면 이렇게 시침만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침만 그 다음에 여기서 24시... 아니다 여기서 크라운을 2단으로 뺀 상태 어, 잠시만요 이거를 날짜가 돌아가게 이렇게 자 여기서 어, 크라운을 2단으로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분침이 이렇게 조정 가능합니다 이때 24시 엔즈도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이 하얀 비행기가 이렇게 분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지나가면은 요이 빨간 비행기가 나머지 24시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게 참 디자인으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비행기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비행기가 긴 거는 바깥쪽에 이 오후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가 짧은 녀석은 이렇게 하얀 부분의 오전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하겠지만 이때 분침을 조정할 때 초가 움직이는 어, 핵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용, 크라운을 잔 거고요. 어,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시티즌의 b 8 7 7 이고요. 어, 에코 드라이브로 어, 에코 드라이브 모델이라 빛으로 충전하는 모델입니다. 한번 풀로 충전하면 6개월에 파워 리저브를 지니고 한달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 됩니다. 어, 현재 초침이 지금 2초씩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전량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 하루만 야외에서 몇 시간 빛으로 충전하면 초침이 정상적으로 1초가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착용 샷을 보겠는데요. 이걸 건각으로 하니까 조금 멀어서. 자, 착용 샷을 보겠는데요. 이게 42mm라서 어쨌든 알 자체가 작진 않지만, 뭐, 러그 로우 투 러그가 50mm가 안 넘기 때문에 음, 손목이 아주 크게 보이는 느낌은 어, 아닙니다 참고로 제 손목 사이즈가 16cm 인데요 이 시계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슬릿 가공이 되게 뛰어나서 음, 약간은 무겁긴 하지만 또이 브레이슬릿 마디 마디가 좀 짧아서 손목에 이렇게 착 감기는 조금 편안하지만 약간 또 묵직한 느낌이 어, 느껴집니다 단이 크라운 자체가 약간 좀 커서 여기 보면은 이 크라운 자체가 약간 커서 이게 너무 헐렁하게 하고 다니면 이 크라운이 손등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라운 끝부분이 가공이 잘 돼서 어, 크라운이 손등을 자극하지만 이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 크라운 끝부분이 가공이 잘안된 시계들이 있어요 어, 그런 시계들은 손등을 아프게 자극해서 이걸 따로 사비를 들여서 이 크라운 끝부분을 부드럽게 갈아서 하는 시계 동호회분을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계 잘 모르는 초창기 시절에 여를 따로 이렇게 폴리싱해서 끝부분을 갈거든요. 폴리싱비 한 5천원 받을 거예요. 자 시계를 봤을 때 어쨌든 다소 복잡 급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핸즈 자체가 이렇게 큼직해서 어 흰색이라 또 흰, 핸즈 자체가 큼세, 큼, 큰데 또 흰색이라서 이런 어떤 검은색의 다이얼이랑 대비가 돼서 어 시각을 한눈에 이렇게 딱 보는데 전혀 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8시 12분 자 착용샷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어 말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시계 모델이 보통 출시하고 나서 한 수년간 가지만 어지간한 베스트셀러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정도 시간이 되면 단종이 되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잊혀진 시계 모델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시계 모델들이 단종이 되면 아쉬움을 표하고 또 다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담고 계속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전설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 이시티즌스카이워크 모델도 단종되면 충분히 전설적인 모델로 어, 꼽힐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설적인 모델이 되려면 그 시계 자체의 스펙이나 만듦새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어, 제 생각은 그 시계 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면 시계를 한눈에 딱 보면 어? 이건 그 모델이야 하고 그 모델만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야 되는데 시티즌의 많은 모델 중에서도 이 모델은 충분히 어떤 자신의 마초적인 터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온라인상에서 2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파일럿 디자인 시계보다 가격은 약간은 높지만 저라면 이 모델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단종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만한 개성을 갖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에 나오는 시계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잘 나온 시계예요 어, 단점을 좀 얘기할게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뭐 사실 일부한테만 해당되는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손목이 작은 분들한테는 어쨌든 약간 반간으로 보일 수 있고요 시계 자체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시계를 추구하는 분들께는 무조건 피해하는 모델입니다. 어, 어느덧 다섯번째 파일럿 시계 리뷰 시간입니다. 어, 오셔서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 처음 오신 분들께는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즐거운 시계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